2020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32개의 정책을 놓고 도민들과 패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는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중지를 모아 결국 정책으로 만들어낸다면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책 의원 구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제기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의원도 축사를 통해 앞으로 이 토론 대축제가 더 광범위하게 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 내년에는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어, 민 대표실에서 찾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첫 번째 주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오는 16일까지 열립니다. KNB 경기채널 조정입니다 <목소리>